여자분들도 생각보다 유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다이어트로 촉발이 됐던가 출산을 했던가 호르몬 음. 문제라든가. 배경 음. 음. 배경 질환성도 있어요. 골든 타임은 5년 정도로 보는 게모갈래 그래서 고민이 되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 다르죠 대표적으로 남자분들은 보통 정수리부터 조금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M자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가늘어지고 그런 변화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제일 대표적인 게 가르마부터 해서 넓어지고 그리고 측두부 모발도 같이 가늘어지면서 이 패턴이 제일 흔해요 진짜 드물게는 여자도 M자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그건 드물어서 이런 패턴에 있어서 제일 큰 차이가 나죠 여자는 유전이랑 상관이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데 을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유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면 무조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집안 사람들 한번 봐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음. 뭐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면 음. 여성이라도 조금 의심해야죠. 을 유전적인 문제. 근데 물론 남자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물론 기질이 있지만 여자는 발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남자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 뭐, 훨씬 많다고 생각요 근데 뭐 다이어트로 촉발이 됐던가 출산을 했던가 호르몬 문제라든가 음. 음. 어, 배경 뭐경경뭐 여러 가지. 음. 그래서 여자는 또 명확한 치료 또 사실 미녹시딜이라는 게 명확한 치료라고 하기 어려운 거고. 음. 근데 기, 기타 다른 뭐 여러 가지 철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타민 D, 오메가 3, 음. 비오틴, 비오틴 어. 뭐 맥주 효모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아울러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음. 여성사람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질환성도 있어요 그 갑상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탈모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심...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탈모가 촉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제 그냥 이제 병원들만 들렀다가 별로 나아진 것 없이 모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여성 탈모 중에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칼로리를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은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점진적으로 그 칼로리성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음. 고 유전 요소가 있으면 더 그래요 아버지가 이런 탈모인데 저로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면 정말 좀 천천히 음. 길게 기획을 세우시고 음. 천천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까 그 우리 고호장님이 얘기하신 호르몬적인 문제, 음.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또 철분도 그래요. 네, 철분. 근데 이런 원인이 이렇게 뚜렷하면 사실 되게 좋지 않아요? 이게 음. 갑상선 문나 빈혈때문에 탈모가 생겼어요 이걸 교정해주면 진짜 회복될 그렇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다, 근데 되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되죠 골든타임은 5년정도로 오면 모발은 손털이라도 있으면 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맨질맨질한 거 있잖아요 정말 맨질맨질해진 지 5년정도 얘가 모발을 안낸 지 5년정도 된모낭은 서서히 퇴화해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겠죠 너무 방치하셨다가 이제 5년 이상 지나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2 0 분들이 생각보다 저희 병원 되게 많이 오잖아요? 20대 초반 음. 분들 맞습니다. 그 그렇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 되게 많죠. 태양에서 음. 환자 같은 거 하시는 거요 여성 탈모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중학생이 제일 빨랐던것 같아요. 음. 그 정도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굉장히 민감한가? 예민한가 보다. 대학 병원에서 다 문제 없다고 얘기했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유전성 탈모에 대한 대비는 돼 있지만 사실 어떤 질환적인 탈모 아까 말한 어떤 음. 여러가지 흉터성 피부 질환들이 있잖아요 음. 뭐, 루프스 같은 뭐,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 음. 또는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음. 뭐, FFA라고 하는 근데 그건 오인데 5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러니까그 어떤 피부 질환적인 질환들이 있거든요 음. 미국 모바일식 자격 공부하시다가 교과서를 보시면 음. 시카트리컬 알러피시아에서 흉터성 탈모가 있요 네, 네. 피부가 흉터화되면서 생기는 탈모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대 치료를 하기 조금 어렵죠 이거는 조직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면역치료라든가 대학병원급의 치료가 필요해서 그런 경우는 네. 돌려 저희도 대학병원에 가시라고 어, 얘기합요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오면 음. 보통 원형 탈모인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원형 탈모가 동전 같은 거 말고. 미만성으로? 어, 맞아요. 그렇게 오는 네. 원형 탈모는 사실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해볼 수는 있지만, 음. 번질 수 있고 재발성 소화 탈모일수록 안 좋기 때문에, 음. 대학병원으로 그 리퍼를 저희가 음. 그 하는 편이죠. 오. 주사치료는 당연히, 이거 왜냐면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여성탈모에서는 혼자 할수 있는 치료가 뭐 미독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양분들, 을 보급하는 것 외에는 응. 특별한 게있는데 이게 잘 들으면 오케이요. 응. 이게 잘 들으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지만, 여기가 잘, 아, 이제 성이 안찰 경우에는 이제 모남주사치료 하고요. 응.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을 가는데 이제 중학생인데 모발 이식을 해야 되냐, 고등학생인데 모발 이식을 해야 되냐는 느 상태를 보죠. 정말 그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은 정도라면 해요. 그 초등학생인데 흉터가 여기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친구 같지만 초등학생이었어요. 6학년이고 5학년인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라 그래요? 네. 수술을 해줘야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뭐 숱이 좀 적어서 온 경우라면 가능하면 성장이 끝난 청소년기 이후로 미루죠. 구성이 돼서 하자면 참을 만하면 근데 정말 너무 사회적 생활이 불가능하겠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다 하면은 어려도 뭐 수술도 하고 합니다. 두피 훼신도 하고. 아, 물론이죠 병원에 상담하러 오셨는데 민녹시딜 정도 드시면서 두피문신도 하고 모발이식도 다 같이 하시기로 하고 가셨고 실제로도 받으셨어요 남자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비율이 왜냐면 한 가지가 화끈하게 좋으면 그것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모발이식만 해서 만족스러워 혹은 약만 먹어서 만족스러워 하면 그것만 해도 되지만 약간씩 다 아쉽단 말이죠 모발이식을 이마식소술을 하셨지만 음. 100점 없잖아요 아 조금 그쵸. 더 했으면 조금 더 땡겼으면 하는 게 있듯이, 똑같아 여성 탈모가 아무리 좋아져도 100점으로 못 가요. 50점인 분이 한 70점 정도 가면은, 80점 정도 가면 저희는 이제 괜찮다고 의사들은 얘기하지만, 80점 된 분들은 아쉽죠. 아, 1 0만 더하면 90점이고, 조금만 더하면 100점인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여러 번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수술 한 분은 예를 들면 두피신을 추가를 해보자, 치료를 한 분은 모발 이식을 한번 추가해보자, 이런 식으로 병합을 되게 사실 여성 탈모에서 훨씬 남자보다 많이 하는 거니다 네. 자가진단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확도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아무래도 특징들이 있거든요 탈모 유형들마다 그래서 어떤 탈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전문적인 장비를 갖춰놓게 하는 거 아니면 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워요 자가진단이라고 올라온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머리를 뽑아보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가진 머리가 8만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개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말고 저는 병원을 가서 정확하게 빨리 진단을 받는 게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돼요. 한지 네. 우리도 병원 가기 싫잖아요. 아, 웬만하면 맞아요. 진짜 의사들조차 그런데 진짜 의사를 알린 분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웬만하면 가기 싫죠.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음. 만약에 자가진단을 한다고 하면 음. 이게 풀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음. 네, 여러 군데에서 음. 음. 가볍게 머리를 당겨보는 거. 그래서 뭐 몇가닥 이상 나오면 뭐 의심해 볼수 있다. 근데 이건 액티브한 음. 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탈모가 많이 진행될 때는 유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애매할 때는 피피스도 우리가 잘안 나오는데 진짜 쑥쑥 빠지는 분들 본적 있죠. 네. 플린 테스트도 네, 이렇게 해막 쑥쑥 그건 누가 봐도 탈모죠. 특히 그, 약, 약물에 의한 탈모라거나 그러니까 네. 휴지기 탈모일 때 네. 맞아요. 저는 참 샴푸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탈모가 정말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러면 이제 유전성 탈모인데 탈모 샴푸만으로 그 이제 유전성 탈모에 영향을 다 맡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을 처방하는 거고 주사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주사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탈모 샴푸를 병행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탈모 샴푸만으로 탈모의 진행을 막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제얘기입니다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나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근데 이렇게 사기스러운 샴푸보다는 정말 연구 많이 하는 샴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올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까도 말씀드렸어요 5년 탈모가 발발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방치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기는 어려워요 통계 연구한 거 보면은 최근에 아, 저의 수치가 경험는데 옛날에는 7년이었어요 탈모 발발하고 병원 오기까지 처음 연구한 게 7년이었고 그게 좀 짧아져서 4년인가그 단축된 연구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탈모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부정 그러니까 음, 나는 일시적이야나 이거 내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 좋아질 거야 하고 좀 어느 정도 보내다가 그 다음에 빠지면 아 샴푸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좀붙시네또 아, 또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공으로 두들기는 거 나왔네 뭐 진동기가 나와서 머리에 대면 안돼뭐 검은콩푸드가 이만큼 또 나왔네 뭐 3, 3 4년을 훅 보내고 와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탈모 샴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왜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은 건데 그냥 보조인 거죠 그래서 네. 예방적인 목적이나 걱정됐을 때 약간 쓰는 거지 진짜 머리가 훅훅훅 빠지고 있는데 샴푸만 쓰고 있는 거는 예, 그거는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맞아요 머리가 빠지는 이유 중에서 샴푸가 안 맞는 걸 쓰면 또 굉장히 머리가 가늘어지고 얇아질 수 있거든요 힘도 없어지고 잘 맞는 샴푸를 만나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보조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지. 궁극적인 그런 탈모의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죠. 원장님은 질수성 네. 두피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샴푸에 더 민감하게 맞아요. 느낄 수있요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건강한 두피를 갖고 있으면서 탈모, 유전성 음. 탈모가 있는 사람은 음. 샴푸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질수성 두피 약간 있어요. 탈모 있는 사람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음. 질성 두피형은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샴푸로서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음, 음. 그러면 탈모가 좀더 호전되는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민감한 두피를 가지신 분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끼죠그 차이를. 맞아요. 음.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은뉴헤어 카페로 댓글, 또한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